Hey yo,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 h hey, e o Hitman Bang. Yeah. Ah. introduces I hit it at the second edition. Uh, yeah. yeah. hey yo, him and b a n g introduces, b i c k y second edition. Uh, hey yo him and b a n g introduces h the it second edition. rap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rap uh,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rap uh,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Uh, 랩, dance,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Uh, uh, 어떻게 널 방탄이란 bad? 난 여기서 r h m e 과 flow로 내 bad. 방탄이란 bad 어떻게 이렇게? 여기 rhyme 로우 f l o a 자 우리 피키트단체어떡 하냐? 키 비키. 비키트. 맞는다. 맞다 r 노래로 기선을 제압해. p a 노래로 상대방의 <웃음> 기을 <기수원을 웃음> 제압해. Rap dance <웃음> 노래를 상대로. 이거 이당피님한야둘 셋. Rap d a n e 노래로 상대방기을 <웃음> <기수원을 웃음> 제압해. <웃음> 하네 둘, 셋, 넷. 이시야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아 이거 비하다 이거 안돼이아니아니아니 아, 아니야. 내가 진때 혼자 틀인거어게 뭐야, <웃음> 뭐야 저기? <저게. 웃음> 아 움직였다 움직였다. 뭘 만한 거? 야다날날 움직였다 날 날, 날, 날, 날 날. 뭐? 방수피이리듬탈때 <웃음> 움직였잖아. <웃음> 아 방시혁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필요했습니다>. 기다려야지. <웃음> 아설 아, 진짜. 야, 너무, 야 너무, 어떻게 한 명도 너너한거 너너 아니냐? 아니 야 방수빈이 가. 야야 이거 이거 우리 좀 이렇게 뒤로 와야 돼. 끊을 수 있겠어? 나 사실만 얘기했는 다소한다 아름입니다. 오늘 방시혁 PD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저희가 상을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꼭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종에 이 적어왔습니다. 잠만요. 아 지금 꼭 구겨졌는데. 와와 아, 글씨. 글씨 진짜 잘, 진짜 이쁘시네요. 방시혁 PD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PD님 축하드리고 꼭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올해는 꼭, 꼭, 꼭, 아, 내년에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강하세요. 약속했어요, 저희랑. Yo, 흰맨백!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옆에 있어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Yo, 흰맨백, I love you! 저희밖에 모르는 이제 방금 최상이야 지금 뭐야? 아니, 이 최상해야지. 뭐, 이거. 제가로. 뭐야? 다다지 제로. 제로. 제로. 잡고 다리 잡고. 제 지민이! 요 이거. 지민이. 원래는 하늘이 못 가지 않냐? 어? 리 님. 지민이. 봐봐, 그지 나이스. 나이스. 아. 너도 끝이 나고 너도 끝이 나. 이제 이제 하고서 잠이 들고. 너무 잘 끝냈네. 야, 야 이게 어릴 때 이거. 삼투량 장난이에요. 이거는 약간 문제 생길, 생길 수 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아 아니. 방시혁 프로듀서님이 앉아 계실 때를 항상 상상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떠올리면서 상상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에 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눈에 너무 잘 생기셨는데요? 정말 이만큼 잘생기시 형, 그냥,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어, 하자. 죄송합니다. 맞춰서 죄송합니다. 비리님 저는 못 맞췄습니다.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뭐, 잘한다. 이렇게. 사랑은 어려야 되 저희 약간 진. 난 코스. 자. 파이소 피님 와, 대박이다. 파이소 피님 야, 정말. 야, 너. 대다선 옆으로 표현하기. 아니 왜 네가 그림을 그려? 아 내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okay, 내가 할게. 각자 각각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나 뭐너 그렸어? <웃음> 하나 둘 셋. 아, 아 이건 뭐 하시면 안 되지. 오케이 왔다. 네네내뭐 드럼이라고 떴는데. 남자 하나 아, 아, 이거 이거 딱다 프렌드는 그게 있죠. 뭐, 뭐, 뭐,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그치. 렇 굉장히 남 남준 형도 좀. <웃음> <웃음> 나고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웃음> 가볍게 가볍게, <웃음> 가볍게 <해. 웃음> <Commandé> 자 하나 <한, 웃음> <세>. 야 가볍게 <웃음> 가 가볍게 가자 내가 구멍이야 그래 이렇게 문 돼야지 아 이거는 이거는 파가야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웃음> 그래, 아, 이거는, 이거는 uh,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아.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 <웃음> 자, 다음, 다음, 다음으로 주세요. 그래. 너희 방빈이, 방빈이. 아, 봐. <맞아>. 어, <웃음> 아, 똑같은데? <웃음> 내가 잘 그렸어. 방빈이 사인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웃음> 형 근데 어디 소로 결제 안 돼? 았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내면 막 그렇잖아. 누가 맞아 방피님 사인인 줄알 거야. 아 진짜 웃기다. 유종하게 너무 식힌다. 맛있게 거야. 먹고 갑니다. 자 압니다. 여러분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자. 자. <웃음> 세 글자 뭐여어세 글자. 세 글자. 그러면 방... 방고밥으로 써야 하죠. 방... 방시혁 비뉴. 방... 방... 방... 방... 방... 방... 세 글자. 그러면 음... 성함을 <웃음> 말씀드리기 죄송하 저희가 방시혁으로 그렇지. 방! 3글자 전자. 진짜 나한테 왕도봐 왕씨 전은 누구요? 전 누구요? 왕씨 전은 누구요? 왕씨 님이 저희게 공연을 보러 와주셨기 때문에 피씨 님을 상시로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요라고 이긴 사람이 첫 번째라고 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자 오케이 얘도 해야지 얘도 해야지 얘도 해야지 저요? <웃음> 알겠어요 가위가 있고 뭐가이가 있고 나 개인적으로 신구가 이렇게 혀, 혀가 이렇게 불러주면서 뭔가, <웃음> 뭔가 얘기해줬으면 를 좋겠어요. <웃음> 아. 이 짜고 하는 게 어딨어! 아, 뭐라 뭐라 하 아, 그냥 뭐다 해야죠! 방구쟁이? 시오피디님? 정신적으로 방불를 주세요! 바 뭐라고! 왜니 형이 폭풍선적이야? <웃음> 어, 그가답 <죄송합니다. 신적으로> 방금... <웃음> 방시혁팀, 방시혁팀. 방시혁 좋다, 방시 방시혁. 방식, 방식, 방식 우리, 우리 브이애만 오면 피디님을... 이라 안하고 방시혁이라 안하나? 피디님 우리 영원한 팬이라고. 그치, 이거, 이거 <웃음> 방송 나가자. 그러면 이거 캡쳐해가지고 또 트위터 올리세이 녀석들. 안 보는 <웃음> 줄 알았지? <웃음> 그런 거. 저희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전세계 모든 아미 여러분. 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비 여러분들과 우리 BTS 여러분들이 <웃음> 야, 수많은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 어. 내리면 황금으로 바뀌는 거 황금 막내가 되었죠 제가 두번째였어요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큰 흑돼지 한 마리랑 진짜 너무나 큰 흑돼지 한 마리랑 그리고 일곱 마리의 흑돼지가 그큰 흑돼지의 젖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사장님인데? <웃음> 네, 맞습니다 <웃음> 나, 나, 나, 나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방푸드님이었고 <웃음> 그 7마리 새끼 돼지들은 우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운명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네, 저도 그거 듣고 되게 신기했어요 방피도 닮았 되게 닮았어 흑돼지가요? 전 모르죠 조만간 <웃음> 사장님이랑 흑돼지 한번 먹으러 가시죠 정핀이한테 네, 사랑한다고 연락이라며 <웃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방석비님 감사합니다.